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설레임 중독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연애를 하면서 가장 짜릿한 순간은 내가 썸을 타다가 누군가의 마음속에 들어간 것 같아 저 사람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 같아 요런 순간에 되게 찌릿찌릿하고 격하게 설레이게 되죠 이 느낌이 있어서 사실 연애가 유난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는 거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설레임이라는 건 되게 짧게 유지되거든요 물론 되게 강력하게 에너지를 발산해서 여운도 오래 남는 게 설레임의 특징이에요. 연애를 시작하면서 되게 뜨겁고 열정적으로 사랑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만큼은 내가 평생 갈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연애를 시작했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다 보면 그분들도 헤어져 있거든요. 나 스스로도 이 사람하고는 정말 오래 가겠다고 라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꾸 상대방에 대해서 매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고 내 주변에서 연애하는 커플들이 되게 예뻐 보이고 부러워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하고 나는 얼마 전에 되게 좋지 않았나? 돌아보면 되게 좋았거든요 되게 좋았고 지금도 별 문제가 없는데 자꾸 내 마음이 식어가는 것 같고 내 안에서는 뭔가 더 뜨거운 걸 원하는 그런 욕구가 느껴진다면 여러분들도 설레임 중독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특정 사람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생기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는 설레임이 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 그런 호감을 서로 확인하는 순간부터 설레임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 설레임은 마약 같아서요 처음에 한번 맛을 보기 시작하면 이 설레임이 계속될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 설레임이라는 건 결국엔 약효가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효가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는 금단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이 설레임을 느끼고 싶은데 이제 설레임을 이 사람에게선 느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런 방법은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다시 만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모든 중독은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헤어나기가 힘들죠. 설레임을 한번 느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설레임 효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또다시 만났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또 다른 설레임을 느끼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서 똑같은 과정이 반복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또 설레임을 느끼고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시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정착할 확률이 거의 제로라고 볼수 있어요. 설레임에 중독된 사람들은요. 설레임이 사랑인 줄 알아요 그런데 사랑은요 설레임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정으로 만나기도 하고요 편안함으로 만나기도 하고 정말 방황하면서 갈곳 없어서 만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직 설레임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설레임만 찾아다니게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설레임의 약효가 떨어져서 내 상대에 대한 아쉬움들이 느껴졌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연애를 시작해 볼까 라고 고민해 본 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때 설레임 중독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설레임만 너무 찾아다니는 그런 사랑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설레임처럼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것도 사실 없겠지만 그 설레임이 사랑의 전부는 아니니까 내가 오늘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너무 설레임을 강요하는 그런 설레임 중독처럼 보이지 않는 예쁜 사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